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주한번 쉬었기 때문에 이제 거의 한달 만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이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있고 또 날씨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을 날씨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주님께서 저희와 또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이 어려움들 또 아픔들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당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또 특별히 오늘 성모님 탄생 축일 좋으신 어머니 성모님께서 저희와 온 세상 만민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자, <웃음> 지내셨죠? 예 거의 한달 되는 것 같아요. 8월에 제가 8월 말에 예, 좀 사정이 있어서 예, 이제 네 번째 주에 모임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 한달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분위기가 훨씬 아마 제가 저는 제 화면을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로 이제 볼수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훨씬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저희 사무실 옆에 이제 교구청 안에 새로 지금 교구청 안에 그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막 환한 조명이 두 개나 있고 또 카메라도 핸드폰으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지난번까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문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훨씬. 음, 아마 화질이 보시는데 좋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신앙생활, 신앙에 대해서 제가 그냥 계속해서 준비한 대로 이제 에,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에, 마찬가지로 그 신앙에 대한 내용,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에, 이 시간을 함께. 에,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벌써 저희가 9차 야 이제 아홉 번째 모임이 됐습니다. 꽤 오래 이게 한 차수 한 차수 이렇게 새 나가는 것도 나름 또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고 뭐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구차, 9차. 구차입니다. 우리가 몇 차까지 하게 될지 과연 모르겠지만, 벌써 구차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한 지가 좀 돼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 이제 신앙 생활, 이제 신앙 생활은 내적인 여정이고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많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제, 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하느님과 나와의 그런 일들이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이라는 거, 더 중요하다.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새로움이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고, 새로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이제, 예, 그런 새로움이 필요하다. 새 인간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에, 돼야 되지만 그것이 필요한데 새로워진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 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도 뭐 작은 거 하나도 나의 습관이라든지 뭐 뭐든지 뭐 조금 이렇게 에, 변화시키고 에, 바뀐,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단순하고 쉬운 일은 이제 아니죠 그래서 예, 특별히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제 옛 인간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던 것 같고 우리 안에 이제 그냥 그전의 방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굳이 귀찮고 어, 힘들게 뭘 바꾸냐라는 어쩌면 그냥 안주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옛 인간이 우리 안에서 아주 크게 또 힘을 이렇게 예, 발휘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옛 인간이 어떤 조정하는 그런 과거 옛 삶에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붙들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갑자기 뭐 오늘 뭐 내일 이렇게 변화될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하느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 어제 막 눈물을 철철 흘려서 이제 이제 다시는 내가 뭐 이렇게 살지 않을 일이라 새롭게 정말 살리라 하지만 예, 그것이 이제 뭐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느님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거 그래서 광야의 여정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를 탈출해서 즉시 약속한 땅으로 가지 못했고. 방야의 여정을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게 되고 그 안에서 더 이제 내 자신은 이렇게 더 이렇게 정화되고 부서지고 정말 그 새롭게 되고 그 안에 정말 하느님이 이렇게 하느님을 고백하는 나의 주님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정화의 여정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이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느님이 하느님께서 이제 내 안에서 진짜 살아, 살아서 살아 움직이신다는 거 하느님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중심에 뭐 우리가 하느님은 가장 나의 깊은 곳에 나의 중심에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느님이 내 자, 자신의 내 안에 이렇게 가운데 중심에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이 조금 우리에게 걸리는 일이고 여정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이제 이제 새로워지는 이 여정, 하느님이 내 중심을 차지하는 그 여정을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는 주로 많이 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쪽으로 대부분 많이 생각해 왔는데 하느님 편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 안에 정말 하느님이 하느님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하느님이 에내 예, 안에 이제 중심에 에 예, 이렇게 자리를 하실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런 광야 여정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화의 여정 안에 하느님이 정말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신다. 예, 그래서 내 네, 하느님, 나를 나를 이끄시는 분 우리가 말은 많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예, 하느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살아계시는 적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느님이 처음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인데 예, 그것은 곧 정말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이게 되게 쉬운 말 같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예, 이게 굉장히 심오한 차원이에요.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느님 믿는다라고 뭐 쓰고 뭐 아멘하지만 뭐 정말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심오한 일인 것인데 그 뒤에 좀더 말씀 그게 어떤 차원까지 얘기하는 것인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변화들이 생겨요 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내 안에서 중심에 자리를 하시기 시작하면 그 동안에 되지 않았던 일, 그 동안에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되려고 새롭게 되려고 했었던 그 일이 진짜로 이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음, 이런 어떤 예, 그런 어떤 분명한 변화가 이제 예 일어난다는 거 이제. 예, 하느님이 정말 자리하시면 뭔가 변화들이 진짜로 아 그동안에 안 됐던 일들이 예, 예, 변화란 건그 여기서 안 됐던 일뭐 내가 바라는 거뭐더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변화 얘기예요 내 내면 안에서의 변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여정을 걷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유 영적 여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 이 이런 일들, 내 안에서 하느님으로 시작된 어떤 내 삶의 변화를 맛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진짜 의미는 진짜 참된 신앙생활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되셔서 내 내면으로부터의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얻어내고 원하원 성취하기 위한 그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내 내 안에 어떤 변화들 나를 묶고 있는 거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는그 여정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것이죠 변화의 여정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은 이제 참된 신앙생활은 그래서 그래서 주도권을 이제 하느님이 이제 잡아야 되는 그 여정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네, 협력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끄심에 네,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뜻임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 네, 네, 내 계획에, 내 뜻에 그분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그분의 계획에 네, 거기에 내가 협력하는 여정이 신앙생활이고 그때 변화가 이제 더잘 이제 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 하느님의 이끄심에 우리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따라가는 여정이 돼야 되는데 그 하느님의 이끄심, 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그 그 여정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좀 이렇게 예, 밑바닥에 전제해야 되는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여정을 하느님이 끄시는 변화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 걷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될 것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이 이끄시는 이 변화의 여정을 잘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딱 깔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이거 전제로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심오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어떤 차원을 얘기하는 거냐면 네, 나의 선한 뜻 나의 선한 바람이 때로는 아주 크고 심오한 더그 나의 선한 뜻 나의 선한 바람보다도 더 크고 심오한 하느님 뜻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선한 뜻, 나의 바람이 더 크고 심오한 하느님의 뜻 앞에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나의 선한 바람과 나의 선한 노력과 나의 희생보다도 더큰 하느님의 뜻이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있다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네. 나의 뜻이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참된 이, 그분을 믿는 것이죠. 이런, 거, 이런 차원이 내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에서 간절히 원하는 그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더 오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절대로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하느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나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이 길로 오시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한 이 방식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느님은 꼭그 뜻, 그렇게,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왜? 하느님은 나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이게 하느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여, 그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우리가 제대로 걸을 때 이런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 어떤 길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준비하고 기대했던 그 길이 아니라 그 길로 오실 수도 있지만 길이 아닌 당신이 원하시는 어떤 길로도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그냥 성당 간 다니니까 신앙이 있다는 차원하고 너무 다른 차원이에요.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큰 확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확장이 일어나는가? 하느님은 예를 들면 고통이라는 방식으로도 내가 싫어하는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거 얼마나 큰 확장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이거 보통 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단순간에 굉장히 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수련이 그래서 영적 여정,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정, 순례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되어가는 여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은 그 아주 그 오묘한 방식 오묘하다는 것은 아주 내가 바라지 않은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통 가장 좋은 예는 고통이죠 고통 실현이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내가 내가 바랬던 좋은 뜻보다도 더큰 뜻을 더 좋은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같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 그분을 정말로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과 같은 얘기, 아까 얘기한 그대로,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예, 그게 진짜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예, 한 것에 응답해 주는 그 하느님만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하고 아주 외나무 다리에서 오길로 오셔야 되는 하느님, 내가 만들어는 고골목으로만 오셔야 되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아주 아주 저기 낚시도 그래 낚시 저잘안하지 낚시도 여러 대를 펴야 그죠? <웃음> 뭔가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뭐 그것은 내가 바라는 외길에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느님은 그 어떤 길로 날라설 수도 올 수도 있고 땅을 뚫고도 올수 있고 바람처럼 오실 수도 있고 길을 문을 어떤 문을 벽을 부서서서 올수 있고 그런 하느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느님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이해하기 진짜 그런 것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어떤 방식으로도 하느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네.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걸어가면 이제 이런 차원의 신앙생활, 신앙이 이제 펼쳐진,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나, 나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도 굉장히 확장되게 돼 있죠. 당연하죠. 내가 요 외길에서만 기다렸던 그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하느님을 나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진짜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그런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느님을 내 뜻에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안타깝게도 하느님을 내 뜻에 자꾸 움직이게 하려고 공을 드려요. 아주 공을 많이 드려요. 네. 그런. 우리는 하느님을 내 뜻에 움직이하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뜻에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죠. 네. 신앙인은 그분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그분을 로봇처럼 이제 막 움직여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하느님, 오른쪽으로 오른쪽 이거 뭐 달라가면 뚝 떨어지게 주는 하느님, 그거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님이에요? 내가 하느님 내가 그분의 뜻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분을 내 뜻에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 우리는 하느님을 내 기도와 노력과 희생에 응답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을 내 기도의 뜻에 계획에 응답해야 하는 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죠. 말 그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 일은 하느님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이런 분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분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분으로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 분으로 예, 규정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웃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느님이 날 창조했지. 공감이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그러나 이런 신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방식 내가 하는님을 이렇게 내가 한 대로 응답하고 움직이는 분으로 하려는 그런 양상들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아주 많아요 너무 많은 하느님을 자유롭고 원하시는 분 원하실 때 원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할수 있는 분으로 그뭐 한계가 없고 가둘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주고 주니까 줘야죠. 하이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이게 아주 흔한 차원이에요. 이 차원이 나쁘다는 게아니이 차원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차원이 잘못됐으니까 잘못하고 계십니다. 뭐 저도 그렇고 그렇게 우리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차원을 이제 넘어서야만 넓고 확장된 진짜 참신앙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아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잘 이해를 또 하시고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잘구분해야 돼요 희망하고, 그러니까, 아, 하느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하느님 이 다, 하느님께 모든 것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기도도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도 이루시는데 뭘 기도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 그것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청하는 거, 그것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과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바라고, 희망하고, 그거 당연히 인간으로서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까지 우리가 침범해서는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렇게 자, 자주 그렇게 그런 양상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왜 이런, 왜 이, 이거밖에 안 되냐, 결과가. 이런, 이거, 이거,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반절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과는 우리 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또 예, 우리가 희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과 예.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구분을 예. 우리가 잘 줘야 돼요. 우리의 목과 하나님의 목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그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는 더큰뜻 안에서 온 우주, 만물,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바람을 다 듣고 다 그렇게 하시는 하느님이 하시 몫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분의 것이라는 것. 그분의 몫까지 우리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구분이 안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을 내 기도, 내 청, 내 바람 내 노력에 응답해야만 하는 하느님 음, 그렇게 아주 좁은 하느님으로 그냥 나의 하느님 내 요일에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하느님 온 우주, 온 세상 나의 바람뿐만 아니라 옆 사람의 바람 네, 그리고 내 바람과 이 바람, 이 사람의 바람이 한 가지를 놓고도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하느님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런 복잡한 정말 우리도 인간 그죠?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이이이이 야들은 이, 이, 이, 이 이걸 원하고 이 딸은 또 이걸 원하고 그 안에서 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지혜롭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럼 하느님은 뭐둘 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려면 얼마나 그 안에서 당신 뜻을 당신의 지혜를 갖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닌 내가 바라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일을 두고 난 이렇게 되길, 저 사람은 저렇게 되기를 꿈은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크신 이제 하느님 우리가 잘그 동안에 이런 하느님을 우리는 조금 조금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냥 그 차원 앞서 얘기한. 그냥, 청하는 대로 꼭 주셔야만 하는, 뭐, 약간의 그런, 그런 차원에 훨씬 더 많이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참된 신앙은, 참 신앙은 그분의 기도, 그분의 바람,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앞장서시고, 그분이 이 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 생활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의미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픔일 수 있고 시련이고 고통, 실패, 절망, 좌절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그분의 예, 그분의 선한 의지와 그분의 예, 선함과 예, 선함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예, 실패로 어 그리고 무응답으로 네, 어떤 시련으로 답을 줄수 있을 때 그때도 그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더큰 뜻이 네, 지금 내 눈앞에는 이 방식으로 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이거 저가 제가 저도 잘 되지 않는 그 의식하려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게 뭐내 앞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 이런 방식으로 즉시 받아들여주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왜냐하면 이래,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여러분들도 아마 계신 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고통 안에서 고통이 처음에 고통으로 다가왔으나 그것 안에서 얼마나 큰 성장과 변화를 또 하느님의 손길을 오히려 체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신들만 봐도 면담 고3 면담 하고 하면 애들이 놀랍게도 사제 성소가 이렇게 생겨난 걸 보면 애들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우울하고 침울하고 바닥이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세상에서 하나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안에서 놀랍게도 사제 성소에 씨앗이 이렇게 피어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 있고 시련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한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의미의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아까 얘기한 대로 달콤한 것만 달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곱고 깨끗하고 훈도 없고 티도 없는 것만을 바라는 아주 좁고 위험한 그런 신앙의 길에 점점 이렇게 쪼그라드는 신앙 생활 안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신앙은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다 우리에게 올수 있는 하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늘은 어떤 길로 오늘은 이 길로 저 길로 늘 새로운 것이에요. 삶이 오, 오늘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나 보다. 하느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또 이루시나 보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 없이 새로운 것을 맛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재밌게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런 차원으로 진보해야 된다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영적 차원에 청하고 하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확장된 차원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유예요. 여정이니까 여정은 뭔가 변화가 있고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있는 여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넓은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맛보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재밌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그꼭 성당에 가서 미사하고 뭐 이차원 이 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제 더 아주 세세한 아주 미묘한 작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너무 너무 재밌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계속 얘기하지만 확장되고 내 새로워지고 더 넓은 삶을 살게 되고 그때 어떤 게 일어나는가? 이제 부원의 삶도 부원은 얼마나 넓은 삶인데요. 부원은 뭐 내가 죽으면 나 열심히 기도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금 크시고 넓고 그, 하는 일을 믿으면, 그, 그, 나도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여기서 살게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은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영원한 생명도 그것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아, 이런, 이런 것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 여기서부터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아주 근본적인 물음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신앙이란 무엇인가 네. 뭐라고 답할 수 있는가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기존의 이 답에 우리는 어떻게 답하고, 답하고 어떤 정의를 갖고 난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제 이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더 새롭게 원래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초 정의가 잘 돼야 우리는 탄탄하게 이렇게 점점점점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서 아주 확장된 넓은 진짜 참된 신앙의 기쁨을 이제 맛보는 것이죠. 그 신앙은 무엇인가 너무 당연하죠. 하느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이말 너무 쉽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예, 하느님을 믿는 것, 아버지 하느님 믿는 것, 예, 하느님을 믿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게 신앙이잖아요. 예, 하느님을 믿는 것이에요. 말 그들, 이 말, 우리가 이런 아주 잘 쓰는 이런 말들은 말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경향들이 우리도 모르겠는데 하느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여정을 예, 위해서. 정말 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에게 또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 편에서 당신을 믿도록 아까랑 좀 중복된 내용들이 이제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하느님이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내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고 내가 한 거룩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훌륭한 일이 아닌 당신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 편에서 일을 계속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 편에서 예, 작업을 하신다. 음. 어떤 작업인가? 그것은 뭐냐면 힘을,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힘을 빼는 일을 하신다고요, 하느님께서. 왜냐하면 많은 경우 신앙에 앞서 얘기한 하느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 신앙생활 말 그대로 그분을 신뢰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길로도 오실 수 있는 고통이라는 또 어둠이라는 실패라는 시련이라는 그런 방식으로도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느님을 믿는 것 그게 진짜 하느님을 믿는 것인데 그렇게 하느님을 믿는 것이 진짜 하느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이라는 그 정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불안전하게 있는가, 불완전하게 예, 있는가, 그것은 예,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착각 그런 개념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신앙은 하느님을 믿는 것, 그분이 그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개념 중에 강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들여 이렇게 꽉 들어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 신자들이 중에 내가 뭘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그만뒀으면 굉장한 죄책감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신앙이 예,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도, 뭐, 봉사도 희생도, 뭐, 많이 해야 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말하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이제 굉장히 불안전한 신앙의 개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아유, 신앙생활이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확장되고 크고 넓고 자유로우신 하느님을 만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이걸 놓으면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께 해서 혹시나 내가 뭐 일이 잘못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함에 떠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를 이렇게 왜곡된 신앙생활에 머물게 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통계나 이런 걸 봐도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분보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뭔가 막 굉장히 의무감과 굉장히 막 불안함과 쪼그라 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나 이런 걸 통해 충분히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의 개념을 갖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그분을 하는 것에 중심을 맞추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이제 많이 했는데 뭐 이것은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저 같은 성직자들. 그렇게 많이 강요를 해, 강조를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고 강요 아니 강요를 많이 했거든요. 더 많이 하셔야 은총 많이 받는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희생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본당에서 시간 어? 쪼개서 쪼개서 어? 시간 내서 다 하시, 그래야 은총 주시는 하느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모르게 성직자들이 예,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었고 그러니까 아, 신앙생활은 더큰 일을 하느님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런 차원으로 우리 안에 이, 이 개념이 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신앙 믿음을 크게 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뭔가 더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저봐 데레사 봐봐. 저렇게 바쁜데 직장생활을 해가면서도 저렇게 막주의이면 성당에 사러, 이게 신앙, 뭐 이게 막 우리 믿음이 막 되게 큰 사람의 믿음은 이런 것이 믿음이 크다는 것은 이런 걸 믿음이 신앙이 좋 아주 좋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심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그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결실도 보고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신앙의 거듭 얘기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여정 안에 초창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이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당에 있을 때도 그걸 수도 없이 강조. 하고 강조했어요. 신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 잘못 잘못, 제 얘기 잘못 알아들이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여태 허투루 했구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그 차원으로 잘 해오셨는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이 봉사하고, 기도하고, 큰 일을 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차원, 지금 신앙의 초심자들의 차원에서는 그런 기쁨들을 맛보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는 초심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 오신 분만 해도, 그죠? 그래서 이제는 더 다른 차원의 기쁨, 더 확장되고 크고 넓은, 이제, 나, 내가 해서 뭔가 하는 게 해서 해드렸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쁨들의 차원을 벗어나서, 그분이 이끄시는 기쁨, 그분이 주시는 기쁨의 차원으로, 그분이 주도하시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계속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이 이 초기의 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그래서 신앙 제가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떠나고 메마르고 신앙이 뭐 10년, 20년, 30년 해가도 그냥 그대로 정체된 것 같은 그 그런 이유는 계속 초심자의 그런 차원 안에서만 계속 신앙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신앙은 여정이고 새로움이 있는 길인데, 그러니까 예그 다음 차원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초기의 방식으로 내가 이거 이것이다 난 단단히 이것만 두고 본당에서도 조금 이렇게 지내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이 너무 단단한 게꽉 너무너무 단단해서 왜냐하면 수, 수십 년을 그 방식 그 차원으로 계속 뭔가 한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드리고 하는 그 차원에 너무 이렇게 길게 머물러 보니까 뭔가 새롭고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네, 그래서 그러나 정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정말 잘 거, 걸어가면 하느님 편에서 이제 계속 하느님 편에서 이건 우리의 차원에서 있는 이렇게 막 그런 차원일 수 있는데 하느님 편에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거든요 하느님 내가 움직이시는 것보다 더 애타게 더 간절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크게 움직이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걸으면서 이제 고그 갈증을 느끼게 되어 될,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매마름 우리가 뭐 성인들로 치면 뭐 영적 뭐여정에 안에서 어두운 밤뭐뭐 뭐, 뭐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 메마름뭐뭐 뭐 무감각한 시기 다 이런 게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들은 다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전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나 뜨겁고 막 즐겁고 기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기도를 해도 메마르고 이게 뭔지 그러면서 신앙이 식었다. 나 이제 하느님 나를 좋아하지 않,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면서 신앙을 이제 포기하는, 잘못 그것은 아니에요. 그 갈증, 메마름, 목마름 이것은 아주 큰 사인이에요. 이제 이제 그만 그 차원 너, 네가 나를 위해서 애쓰는 차원 말고 이제 더 크고 넓은 차원으로 가는 이제 과도기에 일어나는 여정이에요. 그걸 느끼게 해주는 차원이에요. 이제 그걸 다 끝났어. 성장이에요. 성장통 같은 거예요 아이들 크다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형님께서 형님께서 이제 그만 거기에 그만 그런 차원에서 그만 머물고 다음 차원으로 가자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통 느끼게 하는가? 갈증, 메마름목마름 몸이 건조함. 내가 기도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성교수기하고 막어 뭔가 난 뜨거웠는데 이제 그 차원 말고 다른 차원으로 가자고 초대한 때인데. 보통은 이 해석을 잘못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이제 신앙생활 뭐냐 이고 나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아 의미 없다 하고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상한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있는 것이 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정을 잘 걸으면 갈증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예, 일이에요. 우리 하느님께서 이런 갈증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 우리 신앙이 예, 당신을 위해서 뭘 하는 신앙에서 정말 당신 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당신이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중심에 내 힘이 아주 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차원에서 하느님이 주도하는 차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차원으로 이제 하느님이 더 커지시는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의 메마른 갈증들을 하느님께서 이제 맛보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느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하느님이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하느님, 우리가 어느 곳에, 한, 어느 한 곳에 앉아서 주저앉아 계속해서 무언가를 되풀이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전혀 원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의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느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우리와 당신 사이의 간격을 계속 좁히시고, 좁히고, 좁히시고, 당신과 아주 깊은 일치로 친밀한 일. 관계로 아까 얘기한 그래서 너무 친밀해서 그분이 주시는 이, 이 아픔도 고통도 시련도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그분하고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아, 하느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뭔가 또더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게 하느님의 분명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일치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곧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일치로 네, 우리도 이제 이끌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 일치. 결국 그 일치는 우리에게 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일치요이 세상 것 무엇 내가 쫓았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하느님과의 그 일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제 다 네, 내어 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차원으로. 그게 예요. 영원한 생명, 부원, 영원한 행복, 완성이 네, 다 같은 이 차원으로 하나님 편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치를 우리 안에서 이제 당신의 내가 하느님이야, 네가 한 일도 중요하고 고마워, 그일 잘했어. 이제는 내가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내가 하느님이라는 것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제 안내하시는가 이끄시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을 빼는 그동안에 우리가 막 했던 주도하고 했던 그 힘을 빼는 그것을 그 주로 하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한계를 어떻게 마주하게 하시는가 우리 이거 별로 들으면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느님께 결과를 안 주세요 <웃음> 하느님이 이제 알아 서도 한국에서도 와야 되는데 한국에서서 이제 그 차원을 벗어나게 하느님이 쓰시는 방에중에우리한한계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국에서 거죠. 우리 아까 한기한 대로 아까 얘기한것에에의도한국에의목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고에도한고에서도한고에서도한고에서도한국렇게 주고 명확하게 이 한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 분명한 한계. 예. 그래서 그 한계를 어떻게 예, 마주하게 하는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안 줘. 신앙의 초창기에는 기도하면 뭐 기도가 잘 들어지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결실을 안 주셔요. <웃음> 근데 우리는 그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느님 이제 내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느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내 기도에 관심이 없으셔. 하면서 이제 자칫 이런 차원에 마주하게 될때더더 더 깊은 차원으로 가려 그 끌어가시는 하느님이 아닌 날 버리는 하느님으로 착각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한 만큼 들어주지 않으셔. 우리 한계를 마주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 만큼 들어 들어주시지도 않고 뜨겁고 뭐 그런 체험도 안 주셔. 희생한 만큼 은총 주지 주지 않으셔. 네, 다소 차갑고 냉소적인 방식입니다만 네, 하느님이. 정말 당신이 내가 하느님이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끄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계를 마주하게 체험하게 알아보게 하기 위한 주된 방식이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이 방식이 아주 주로 쓰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무응답, 무응답 내지는 거절 거부라는 방식이에요 이거 잘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순간들이 오면 잘 착각하지 마시고 아, 하느님 날 버리셨어. 하느님 이제 이런 하느님 나도 원치 않아 이게 아니라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진짜 당신이 더 우리 안에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의 하나의 초대라고 좀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쌓고 더 노력하고 더 단단해지고 애를 쓰고 빈틈 없이 내려가고 강해지려고 했던 주었던 그 힘을 하느님이 이제 빼도록 그렇게 해봐야 주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너 너가 너의, 너의 힘으로 너의 주도로 하는 것에 이제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더 선하고 더 크고 더 심오한 계획으로 네 안에서 일을 해. 뭐 어,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어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이제 내가 하는님이야. 네, 착각하지 마, 제발. 네, 그렇게 그렇게 네,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영적 여정 안에서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 목마르게 하시고 메마르게 하시고 무, 무응답 거절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한계를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지애를 쓰지 않아도 그런 순간에 그것을 그것을 바, 마주보면 돼요. 아 뭐냐 이게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지? 아드님 뭐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 자칫 이제 힘을 빼야지 막 힘을 뺀다고 하면서 또 힘을 막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힘을 뺀다고 하는 것도 힘줄수 있어요. <웃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막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 여정 을 걸으면 하느님이 곧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일들을 이제 일으키신다면 그때 우리는 아 하느님이 뭔가 더 나하고 친밀한 관계로. 보다 깊은 관계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의 그 손길이구나 내 안에서 당신이 더 커지시고 내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런 차원 안에서 이제 예, 우리는 하느님을 이제 예, 예. 이제 더 새롭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진짜 그분이 하느님이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끄시는 진짜 믿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느님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것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과거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 머물러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걸 꽉 붙들고 있지 않은 한. 우리는 계속 계속 이렇게 흘러가서 이 차원으로 갈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진짜 넓은 차원의 아주 큰 차원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예. 아이고 한참 됐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 뭐 못됐어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구차 그죠? 구차 모임을 이제, 이제 또 마무리하게 되는데 예. 뭐이 시간 혹시 느끼셨던 거나 뭐 하고 싶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냥 아무 얘기나 궁금한 거나 혹시 있으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이크를 여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또 찝어야 되나요? <웃음>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또 말씀을 하죠. 저기 우리 당진의 유스티나 자매님 한 말씀해 주시죠.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그냥 뭐 느꼈던 거뭐 궁금한 거뭐 신앙생활 이야기 아무거나 좋습니다 음. 아우 글쎄 저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고비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음,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이게 음. 하느님의 깊은 뜻이었고 또 제가 또 하느님한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고 뭐 이런 거였다라는 거를 혼자서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 볼 수도 없는 거고 음.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되고 또아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하느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죠? 이게 예. 그러니까 때가 될때 이런 이야기들 저 지금 말씀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도 뭐 당장 내가 막 고통에 막 시련에 막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때가 조금 그게 조금 막 이렇게 그, 그 휘어,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제가 한 이야기 저도 그런 저도 그런 분들한테 즉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당연히 없죠. 본당에서도 지금 막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고 그거 하느님의 아주 큰 뜻이 이거 그거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먼저 당연히 알아주는 것이 먼저고 다만 이제 그것을 좀 시간이 지나고 했을 때 이제 다시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제 이런 하느님의 아주 큰 그죠 예, 뜻이 더 심오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달콤하고 좋고.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방식으로만 뭔가를 주실 것 같지 우리는 이렇게 기다 기다리는 것에 이제 많이 이 갇혀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방식으로 더 우리가 <웃음> 생각한 그뭐 이상이라고 말해도 부족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이제 우리와 이렇게 더 깊은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움직이신다 하는 것이 뭐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또 나눠주실 분 있나요? 혹시 네, 얼굴들이 안 보이신 분들은 약간 좀 시키기가 <웃음>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서 <웃음> 우리 저기 당진 성당의 우리 노사 안교순 노사 자매님 한 말씀 마이크 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고 해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당신 성당의 안겨선 로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예. 막둥이가 이제 복사를 하게 되면서 성당에 더 어, 많이 참석하게 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신앙은 그냥, 그냥 주일미사만 참석하는 그저 그 정도였는데 이제 막둥이를 통해서 복사단에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께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제 경험으로는 아이기도로 통해서 이제 하느님이 들어주신 게또 너무 많았고 거기서 네. 제가 이제 어 바라고 진짜 간절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 같은 그런 음. 믿음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신부님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아 이런+ 이런 방식도 있었지만 아또 다른 방식으로 저희의 신앙을 또 크게 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요 네. 어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나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 이제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어. 강의가 제머릿 속에 좀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좀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맞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의 확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그죠? 조금 그 동안에는 그러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뭐 저가 저가 뭐 잘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그 차원만이 아닌데.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 조금만 넓어지면 또 다른 차원이 있고 더 깊고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애쓰는 거에 애쓰는 것에 막 매달려 있는 그 차원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그거보다 더 기쁜 차원으로 분명히 가실 수 있, 가셔야 되는 때가 됐는데도 안 그러는 경우들이 좀 있으셨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요 좋은 또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고 또이 시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다는 거 계속 저가 여러 번이줌 이 모임 하면서 계속 나오는 음, 일주,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이 하느님이시란 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잘 기억하면 좋겠고 또 아이들 이제 9월부터 줌으로 이제 모임 이제 지역별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그 시작이 되니까요. 저 아이들 그 혹시나 이제 잘 이제 까먹지 않고 모임에 줌으로 하는 게좀 어려움 있지만 옆에서 좀잘 챙겨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또또 특별히 신학교 지원반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내년에 신학교 갈 친구들 이제 거의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벌써 오늘 수시 이제 지원하는 친구 두 명은 주교님 면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 중에 잘 준비해서 신학교 잘갈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또 당신께서 얼마나 크신지 당신께서 정말로 참 하느님이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큰 당신의 선하시고 좋은 뜻이 우리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믿고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명절 잘 보내세요. 아 다담 주인데 명절이 있겠는 아마 이번 달에도 다섯 번째 주로 옮길 것 같아요. 명절이 마지막 날 걸려서 네. 넷째 주인데 다섯째 주로 이번 달에 옮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